아ссаламуалейкум 안녕하세요 다우트킴입니다 오늘은 도봉역 근처에 있는 평화문화진지라는 곳에 왔는데요 네, 여기는 한국전쟁 때 벙커였던 곳인데 최근에 문화시설로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댄스테러피 수업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 봤는데요 이 춤을 통해서 사람이 심리와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흥미롭죠?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시냐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불려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올라프? 올라프 <웃음> 샤다 했어요 샤하다 샤하라 샤하라 샤하라 아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름 불러주고 어..사랑님 오늘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라프 여기 오늘하고 수고했어요 억압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 주시면 되시는 것같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자, 코로 코로 내쉬고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으시면 돼요 이 공간을 활용도를 많이 하세요 와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와. 아. 너무 잘하더라 하도 아, 아, 아. What are we doing now? h a e o i n g o t e e o i n g o e s I'm n o to o i n g t o I'm o i n g t o I'm o i n g t h s n o 정말 자유롭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음, 처음에 편하다가 제가 힘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좀벌리는것 같아요. 또 운동을 더 리시더라고요. I I can release my stress from the dancing. I became more energized. <웃음> I feel good. Nice. 네. I felt we are all human. 그래 어떠, 어떠셨어요? Okay. 너무 좋았어요 아 기분 좋았어요 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 아 <웃음> 사랑하는 친구랑 손잡고 있으니까 아더 정다운 것 같아요 아, 아까 이렇게 아, 안아주시는 근데... 거 보니까 되게 네. 어, 막 뭉클하더라고요 <웃음> 저는요 옛날에 많이 아팠어요 아 그래가지고 좀 슬펐어요 아, 슬픈 마음 드셨어요? 네. 어... 아, 아이고 네 위로를 많이 받으셨네요 나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테라피 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는데, 또, 이게, 또 은근히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들 너무 귀여우시죠? 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재밌는 춤도 같이 쳐봤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웃음> 네 그리고 이렇게 한복도 있고 한국 이런 전통 춤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한복 너무 예쁘죠? 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이한이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Fun experience. I never had something like this. So good. It was just really fun because I met even a new friends, mm. and then I didn't know this kind of Korean traditional things. It was nice. Uh, it was very nice experience because before in our Korean language institute we had been Korean traditional dress and with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I have been, but here it was. I feel that it was a time for myself only. So I enjoyed myself, my feelings, and I explore myself. I think I feel very good and very nice. Yeah. Thank Thanks. you I am sure that everyone who is watching this We see this kind of stuff in K-dramas we want to try it But I gotta try it and you don't So <laughs> let's come here to Korea, man <laughs> Okay, so today we tried traditional dance with Muslim friends So it was really nice I went to try to Korean Hamburg. traditional dress Yes, Hamburg. right, Hanbok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zalama Thank you okay, bye Bye, bye. bye. Yay. Yay. <laughs>